스타벅스 마지막 출근 날 마지막 처라 마지막 차라 비가 오네 하늘도 슬퍼하는 구나 너도 있잖냐 아척척한 어, 하루네 비가 뒤집어지게 와야 되는데 어 비번 뭐였지 어 오늘 비번도 까먹었어 어쩜 좋니? 안녕, 뒷동 서버가. 열일하고 있는 내 모습. A57번 고객이 아이스 아베, 쳐드리게요안녕 고객들은 날참 좋아한다. 음료전 주세요. 뭐, 뭐, 뭐 드실 건데요? 딸기 라임 쉐이크 티어. 딱 드릴게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웃음> 뭐야? 무슨 소리야? 지금 먹고 싶다고요, 아저씨. 내 네, 마지막 조식이야. 이거 크림치즈를 두 개나 먹어? 두 개를 사야 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사 거고요 아... 이런 것도 먹을 수 있답니다 여기 갈라야 돼뒤즈버 될... <목소리> 어, 뒤집어 치즈. 응? 응! 언제나 성실하게 일하는 파티너였어요 솔선수범하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죠 땀까지 흘리며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정이 많이 든 곳. 끝났어. 드디어 끝난 마지막 스케줄. <웃음> 내 인생에 이제 스타벅스는 <웃음> 없어. <웃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선도를 <웃음> <웃음> 벗어낸 지고 행복하세요. <웃음> 고생했어. <웃음> 저 퇴사예요 여러분. 스타벅스 안녕. <웃음> 짠! 뭔데 선물이야! 이게? 어? 선물! 이게 뭔데? 돈이야? 돈이야? 이게 뭔데? 이게 얼마야? <웃음> 진짜로? 어, 프로 일러스트 잘 그리고 어, 노아스토리 운영비에 쓰이세요! 아뭘 어, 세내야 되겠다 야. <웃음> 야! 너 이거 카메라 꺼지면 달라고 하는 소리 하면 안 된다니? 아니? 아야 진짜 이거 인증이야! 이거 고마워! <웃음> 왜 그래 너? 뭘왜 그래? 지금 마스크 안 오르니 희죽희죽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웃음> 진심이지? 그럼 다신 안 준다 너? 왜 울컥 안 했니 오늘? 어? 어 생각보다 울컥 안 하네? 너무 쌓인 게 많았나 봐 마음속에 <웃음> <웃음> 어 너무 너 <웃음> 많다 함께 일해준 직원들을 위해서 앙증맞은 귀여운 검돌이를 구입했어요 말랑말랑 안에 반짝이가 들어있어서 너무 귀엽죠? 각자의 이미지를 생각하며 편지와 곰을 선물해 주었답니다 귀엽게 편지와 포장 완료 각자의 선물함에 넣어주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짠! 지금부터는 약간 씨부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또 언박싱 하면서 항상 씨부렸는데 이렇게 또 그냥 씨부리려니까 어떻게 씨부려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이렇게 Q&A를 받았잖아요? 그것도 이제 한번 답변 드리고 할 겁니다 네. 일단은 음.. 스타벅스 입사하면서 이제 약간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저희 바야흐로 한 3년 전 2017년 11월 달에 제가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일러스트레이터로 이제 혼자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이제 회사를 퇴사를 했지요. 네, 2년 동안 디자인 회사를 다녔었어요. 집에서보단 야폐 같은 데 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잘 그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스타벅스 한번 입사해볼까?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체험 공고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나마 스타벅스에서 예쁜 곳에 있는 카페 막 삼청동, 막 그쪽에 못동으로 지원을 했지. 근데 그게 실수였다는 거를 나중에 일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지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딱 갔죠. 이제 오자마자, 뭐 음료 뭐 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뭐 드실 것 같아요? 약간 아메리카노나 라떼 간단한 거 주문하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어떤 분은 자바치 프라치치노에 자바치 반반 넣어주시고요 덜 달게 라이트 시럽을 좀해주실수 있을까요? 오 약간 조금 세한 코로나 시국도 아니라서 마스크도 벗고 있으니까 약간 한쪽어 제가 스타벅스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서비스 완전 충만한 그런 느낌을 보여줬어요 바로 합격을 해서 이제 바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어 예쁜 매장을 가고 싶다 했죠 여기서 실수가 뭐냐면 여러분 약간 이건 꿀팁? 아닌 꿀팁 이거 스타벅스가 싫어할 수 있느냐? 베이 지역에 있는 스타벅스를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1층 매장이 제일 좋아요 계단 오르락내리락 할 필요가 없으니까 1층 매장이 좋고 회사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스타벅스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청소를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건물 내에서 청소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해주신답니다. 그리고 제일 비추하는 지역이 약간 주택가 절대 안 돼. 난리 난리나 난리 나. 난리. 나. 홍대 특히 미쳤어, 미쳤어. 그냥 홍대는 그냥, 이 그냥 스타벅스 입사가 어려워 보이잖아요. 솔직히 저도 좀 어려워 보였거든요. 뭔가 되게 전문적이 보이잖아,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커피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 왜냐하면 시스템이 뒤집어지게 되었어. 탬핑 막, 막, 요딴 거 막, 막 하는 건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자판기처럼 버튼만 띵 누르면 샷쭉 내려오고 두 개짜리 샷 누르면 두개슉 내려오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퇴사율이 진짜 높아요.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나간, 나간 애들이네. <웃음> 수두룩게 하고 3개월 거의 못 버티고 그 이유는 뭐냐면 진짜 할게 너무 많아요, 진짜. 레시피 시보정 레시피도 수박 음료가 또 커스텀이 많잖아요 그 커스텀에 또 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것까지 다 알아야 돼 그리고 내부 품질 기한이라고 스타벅스 자체적으로 만든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외워야 돼 그거 제일 중요해 그거 잘못 걸리면 진짜 찍이야 찍 각종 내부사항 뭐 이벤트들 뒤집어져 맨날 이벤트 하잖아 스타벅스 맨날 그렇죠 막뭐머프리컨시 뭐 하고 별 스타 샤워 하고 막다 습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미치겠어 교육을 또막 이렇게 차근차근 차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할게 뒤집어지게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매장 분위기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너 한번 너 틀려봐 너 레시피 다 외웠나 안, 안 외웠나 한번 보자 서로 이제 도끼 눈 뜨고 어 그런 매장이 있는가 하면 서로서로 돕는 어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 매장도 있고 그래요. <웃음> 시즌이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워크백이 이제 와요. 그러면 그걸 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어, 푸드, 뭐, MD, 뭐, 음료, 레시피, 뭐,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그 같은 게 뭐냐면, 일단 이게 좀 빡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스타벅스 회사 자체 내에서 공부를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시급받고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육하는 시간을 따로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바쁘니까, 막 집에서 공부를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런 제도가 나는 너무 최소 인원으로 가거든요? 최대 인원이 아니라 일하다가 중간에 한명 빠지면은 빵꾸가 나는 거야. 또 어떤 그지 같은 매장들은 막 그런 분위기야. 막 시험 봐가지고, 막 모르면은 나중에 갈고, 이거, 이거 여기 나와있는데요? 막 이러면서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지. 빡쳐, 진짜. 생각하면 빡치네? 뭐크북보왜 있는데? 내가 그거 달다다 담을 수 있으면, 어? 내가 스타벅스 갔겠어? 그렇습니다. 어, 이이 바짝 바짝바짝 마른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지같은 것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스타벅스에 그지같은 거 그러면 다 입사하기 싫어지겠죠 여러분? 근데 제가 왜 3년 동안 버텼냐 좋은 점! 스타벅스에 일하면 좋은 점! 짠! 제가 3년 동안 쓰고 있는 스타벅스 파우치인데요 이거는 직원용 파우치예요 입사를 하게 되면 c o n g r a t u l 해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가끔 이제 스타벅스에서 이제 직원용 이렇게 선물들을 많이 줘요 짠! 예, 스타벅스 20주년이 돼가지고 여러분 선물을 주었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빨리빨리! 그래서 직원 선물 빵빵하게 많이 나온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오픈하는 직원들은 조식이라 해가지고 빵조가리들을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좀싼거 약간 좀 간식 스낵 약간 요정도? 그리고 음료 지원! 음, 음료는 하루에 두잔 먹을 수 있어요 두잔 그리고 복리 원두! 한 달에 한 번씩 아무거나 원두를 주는 건 아니고 약간 유통기한 임박한 약간 좀 폐기 빨리 해야 되는 약간 곧단. 고딴... 복지 그리고 생일 케이크 생일에 케이크를 고를 수가 있어 아 그래? 복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직원 할인 음료는 30% MD 같은 경우는 그 텀블러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15% 해가지고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지원이 돼요 이거 그 의료비가 한 1년에 몇백만 원까지 네 이렇게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그런 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Q&A 해주셨던 그런 질문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도 이렇게 쏙쏙쏙쏙 들어가 있고 그 외적인 질문 을 한번 제가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 30대 파트너로 입사하는 분이 계실까요? 노아님은 승진 욕심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30대로 입사하시는 분들은 많진 않지만. 있어요. 네, 약간 연령대가 생각보다 좀 높아요. 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제일 평균적으로 많다라는 통계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림도 그리고 있고, 그리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요. 승진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바리스타로 쭉 했습니다. 네 두번째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음료 제일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때 바닐라 크림 콜드브루를 엄청 좋아했을 때가 있어요 약 커피인데 약간, 약간 초콜렛 들어가지도 않는데 약간 초콜렛 맛이 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바닐라 크림 콜드브루를 엄청 많이 먹었다가 저는 화이트 모카 휘핑 없이 어, 먹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먹어보세요 여러분 화이트 초콜릿 모카 했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어, 파트너는 출근 전 진열하기 전에 미리 구매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어, 이거 저 질문 진짜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프리콘시 할 때나 썸머 레디백할때 주변에서 물어봐요. 절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이게 뭐 징계도 징계지만은 다들.. 적이야. <웃음> 마음속으로 나얘 마음에 안 들고 있는데 얘가 그 짓을 하잖아? 그럼 신고하면 그냥 이제.. 찍이에요 찍. 그래서 직원들도 똑같이 줄을 미리 쓰던가 해가지고 살수 있습니다 사람들 줄서 있을까봐 조마조마 어디까지 얘기했냐? 나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다음 질문이에요 무거운 물건 많이 든다든지 체력적인 면이 많이 필요한가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음 무거운 거는 많이 드진 않아요. 무거운 거라고 하면은 울박스? 체력적인 것보다 난 정신적인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신이 피폐해져요. 진성썰? 네, 진성썰 을 얘기해볼까요? 진상살?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약간 좀 예민하신 분들 이상하게 많은 날이었어요. 어떤 남자 두 분이 왔었어요 주문을 할 때도 기분이 쎄했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올해일라면 대충 이거 약간 진상인데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말이 짧아 약간 일단 뽀궁아 조이히해 음료가 나왔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 나왔단 말이지? 뽀궁쓰 방울은 갖고 놀면 안돼 고슴도치 갖고 놀아 알겠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잔 나왔습니다 몇번 고객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찾아가는 거예요 안와 그래서 또 어.. 몇번몇번몇번 몇 번, 몇번 고객님 주문하신 모모 나왔습니다 또안 와! 고객님 아메리카노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포스에 있는 직원도 한번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몇번 고객님 나와있습니다 얘기를 했어 안와 기다렸어 안와그 한참 있다가 오더니 음료 안나왔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이 짧게 아그래 여기 음료 나와있습니다 아 근데 왜안 불러줘? 이러는 거야 어? 고객 저희 불러드렸어요 아니 안 오면은 찾아갖고 주던가 어 돌아다니면서 찾던가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딱딱이 차오르지 네, 저희가 세 번이나 불러드렸는데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고 내가 저기요 반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반말하지 마세요? 고객 손님한테 하는 태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야.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손님이고 나발이 구야 네. <웃음> 아니 절대 그러면 안돼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아, 너무 빡치게 하는 거 진짜 너무 인정머리가 없는 거지 사람이. 그리고 야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어 이 형아. 야 너도 반말했잖아 나한테. <웃음> 실제 있었던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웃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리 야난 거지. 형막 친구 왔어. 그 같이 있던 친구까지 와가지고 이이 이 양반이 이러면서이 양반? 이 양반아 어디다 대고 이 양반이야? <웃음> 하면서 대반 싸웠던 <웃음> 기억이 있네요 3년 동안 딱한번 그렇게 진짜 대놓고 싸운 것 같아요 그랬던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반말하는 손님들 은근 진짜 많아요 네, 이런 일이 있었고요 너 압수! 너 이거 방울 압수! 촬영하는데 그렇게 어? 방울 갖고 놀면은 촬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가씨 제가 투사한 이유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쿠키베어스 아시죠? 이제 아시나요 여러분? 제 굿즈들을 지금 제 공장들도 알아보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쿠키베어스 인스타! 인스타 여러분 팔로우 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음... 일로와 일로와. 오, 일로와 다음 주 여러분 이벤트 있어요 여러분 이벤트 있으니까 <웃음> 다음 주도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노아스토리 노아였고요 <웃음> 빨간만두 차차요. <둘, 웃음>